자, 그러면 우리가 음, CLI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뭐쉘이나또쉘 스크립팅 이렇게 불리는 여러 그 뿌리가 깊은 이야기들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여러분이 아 이런 게 명령어를 이용했을 때 강력한 효과구나 라고 이렇게 공명할 수 있다면 이번 수업은 성공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익히면 좋지만 또 그렇다고 그걸 익히지 못한다고 여러분 리눅스를 못한다고 라할수 있냐 그것도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할 텐데요. 디렉토리의 이름은 저는 y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어, 디렉토리를 만든다. 말로 설명할게요. 잘 안되네요. 한글이 좀안 돼갖고 첫번째는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두번째는 그 디렉토리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 mkdir y라고 하고 엔터를 치고 cdy 라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뭘할수 있냐 자 바깥쪽으로 나가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왔죠. 자, 이 상태에서 y라는 디렉토리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했었던 이두 개의 명령 예, 이두 개의 명령을 제가 어, 한 번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mkdir y 그리고 cdy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명령의 구분이 애매하지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이면 이 컴퓨터는 여기 있는 명령을 실행하고 세미콜론을 본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에 실행될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해볼게요.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mkdir y가 됐고 그리고 동시에 어, y라는 디렉토리로 제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하나의 명령어와 한 번에 두 개를 할수 있다는 라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 두 개가 되면 뭐도 돼요?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무한대로 가능해지니까요. 단수와 복수의 차이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효과는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이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쭉 적어서 컴퓨터에게 보내주면 컴퓨터는 순서대로 그 명령들을 실행하고 최종적인 결과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중간 과정에서 컴퓨터를 지켜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했을 때의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쓰는 이유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순서대로 명령이 실행된다라는 말이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 있는 mkdir y 요게 금방 실행되는 명령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명령이 어, 한 이틀, 삼일 동안 실행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명령들이었다. 그리고 제가 두 개를 썼지만 두 개가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명령들이 두 개가 아니라 백 개, 천 개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명령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과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쭉 실행해서 끝나는 끝나 그 끝난 결과만을 보는 것 사이에 그 엄청난 차이를 공감하실 수 없다면 어,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거에 더 나아가시는 거에 대한 동력이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때는 뭘 배우실 때는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무한에다 갖다 놓고 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